의뢰자분과 생활하다 채 10살도 안 되어 하늘나라로 간 강아지 재즈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이 하늘로 가면 차마 잊지 못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메모리얼 스톤이란 걸 합성을 하시는데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조금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상담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많이 어 정리가 안 되신 듯 하여서 마음이 좀 저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만들어 드려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번 제작 과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하시는 메모리얼 스톤의 크기는 직경이 6mm, 높이가 4mm 정도 되는 캐보션 형태의 스톤이었습니다. 이 스톤이 사실 어떤 구성 성분으로 합성이 되었고 색상이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불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본딩으로 붙이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보션 스톤을 처음 그려줄 때 약간은 실제보단 더 크게 그려서 세팅이 안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일선 수입으로 간단하게 스톤은 완성이 되었고, 난집은 스톤 크기보다는 또좀더더 크게 해서 어, 테두리는 한 0.7mm 정도 두께로 만들어 줍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하고 주변을 못따기 해주면 난집이 생기고요. 하단에 선 하나를 추출해서 아랫부분이 걸리게 파이프를 만들어주면 난집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꽃잎입니다 초기 의뢰자 분께서 원하는 크기가 있어서 중앙에 선을 그려서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꽃잎을 그렸습니다 한 번에 잘 그리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되면 뭐 선택점을 조정해서 원하는 형태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의뢰자분께서 요청하신 꽃잎의 단차이를 줍니다 꽃잎선이 완성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일선수입으로 꽃잎을 그려줍니다 부드럽게 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각 단면을 필렛으로 적절히 굴려줬습니다 잎이 그려졌으면 난지가의 높이라던가 두께라던가를 살짝 조정해주고 원형 배열로 나머지 꽃잎까지 그려줍니다 자, 이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꽃이 전형적인 느낌이 안 들도록 자연스럽고 러프한 느낌의 꽃잎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CAD로 디자인하면 딱 떨어지는 느낌 구현하는 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뭐 핸드메이드처럼 거칠게 만든 듯한 느낌을 구현하는 부분은 이 캐드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그냥 밴딩으로 잎을 임의의 각도로 구부려서 그런 효과를 내기로만 먹었습니다. 밴딩을 쉽게 하려면 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프론트 뷰하고 라이트 뷰에서 잎을 선택해서 구부려 주면 쉽게 제품을 밴딩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방향의잎을다 구부렸으면 45도 각도의 다른 잎을 잡아서 회전하여 작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네방향의 잎을 전부 밴딩해주면 러프한 느낌의 펜던트가 완성이 됩니다. 뭐 고리도 위에다 다는 것보다는 펜던트를 목에 걸었을 때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내부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적절한 두께의 파이프를 만들어서 위치를 잡아주면 디자인은 완성이 됩니다. 뭐 비교적 간단한 제품이라 뭐 과정 뭐 설명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제품 완성입니다. 스톤이 들떠서 빠지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에폭시를 충분히 도포해서 본딩을 했고요. 보내주신 스톤 중에서 그래도 높이가 좀 높아서 팬던트를 측면에서 봤을 때 볼록한 느낌이 드는 스톤을 세팅했습니다. 뭐 디자인상에서 작업했던 그 러프한 느낌이 잘 표현되는 것 같고요. 뒷면에도 이렇게 폭시를 꼼꼼하게 도포해서 고정을 단단히 시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